자 지금은 480, 500원에서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코빗은 결국 요지점이었죠 요지, 어, 구름대 하단 저항이었는데 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 상단 저항이다. 그래서 일단은 업비트랑 코빗의 차이는 얼만큼 거의 5% 가까이 차이가 나네. 어, 아그후자 <웃음> 일단은 그래서 어, 업비트 같은 경우는 500원 500원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조금 더갈수 있는 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태세전환을 해야지 470원은 지지를 해줘야지. 그렇죠? 4 7 0원 지지를 해줘야 돼.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470원 지킨 다음에, abcd 패턴 만들고, 650원이 이제 기본 prg에요. 기본 prg. 아직까지 뭐 706원, 700, 777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abcd 패턴, 기본, 기본 값에서, 어, abcd 패턴이라 1대1 해보니까 잘맞 어, 맞아요. 네. 기본 값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타겟 잡는 거는 뭐,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여기서 어떻게 잡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비지점, 비지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지점. 그리고 그냥 단순 되돌림 비율로도 잡아볼 수가 있어요. 네, 상당히 이 타겟은 좀 어떤 정해진, 어, 뭐라 그럴까, 양식은 없고 자유롭게 그냥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타겟가을를 잡는 이유가 없는 게 여기에서는 원래 그 이게 하모닉 패턴 자체가 선물 시장에서 만들어진 그 툴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서 팔고 다시 잡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 숏을 잡는 거, 숏. 어, 리플 실제로 뭐 지금 서, 그 맞은 거로 되니까 여기서 숏을 잡는 게 원래 그하모닉 패턴의 어, 그 사용 목적이다, 그렇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저항이 나온다고 해서 타겟을 어디까지 잡을 수 있겠느냐? 라고 봤을 때, 요거에 대한 되돌림 비율로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돌림 비율 하면은, 이게 똑같죠? 어, 이거 뭐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1.60, 아, 60, 뭐야. 61.8%가 아니고, 61.8% 맞지? 61.8%면은, 그쵸? 요 길이는 당연히 100에서 61.8% 뺀 38.2겠죠? 그쵸? 어, 요길 이만큼 이38점이 니까. 어. 그럼 38점38점 이랑 38 겹치 는 지점 이, b 니까 타겟 을 당연히 b 지점 그리고 382 에선 어, 이렇게 다시 잡아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은618선520원 가격 으로 체크 를해드게요570그 다음 520, 뭐 그다음은 차례대로 뭐여 기존의 기 매물대지점 아니면 시지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470, 그 다음 435, 어 요선세대로 차례대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뚫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요, 요, 요 파동의 확장, 요 파동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분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